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 5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은 아닙니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혹은 전체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전체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정도는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대답은 역시 아닙니다. 이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 이 한마디도 사실 우리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지킬 수 없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가르치신 바에 동의 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이셨고 또그 가르침을 믿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부터 악한 자였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 문답을 보시면 각 질문과 대답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성경 구절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각주라고 부릅니다. 이 각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5문에 대한 대답을 보시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 뒤에 1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1이라는 표시를 밑에 내려가셔서 찾아보시면 두 개의 성경구절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그리고 요한 일서 1장 8절과 10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전이라도 로마서 3장 10절과 요한 일서 1장 8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짐작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이런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고 그래서 죄 없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렇게 각주를 이용해서 근거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지 또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더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제 5문의 대답을 살펴보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어제 읽은 제 4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5문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능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서 안된다 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약한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란 그렇게 본성에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또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거지요. 그런데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자를 예수는 누구라고 지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를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처음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그것이 잘하는 일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뚫어 보시면서 그가 악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시각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문답은 어제 문답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는 자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성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다음 주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리문답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Struck one chord of music Like the sound of a great amen Like the sound